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탐사대입니다 어, 2023년에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작년까지만 해도 참 2022년도에 대한 어, 무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렇게 그 시련을 겪은 만큼 어, 코인 시장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빠른 활황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많은 그 혜택을 어, 줄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어, 기대해 봅니다. 아, 어찌됐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개인적인 가설일 뿐 인데요 그냥 가볍게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그각 거래소에서 자체 상장시킨 이 파이코인 어,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갈까 어, 라고 하는 그냥 어, 예상 스토리일 뿐입니다 하나의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시청을 바랍니다 자 현재 지금 그 자체적으로 리스팅 시킨 각 거래소는 이와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 구요 어, 어저께 불효해서 비트마트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더 합류를 어, 했죠. 자, 그러나, 파이코 팀의 공식 입장은 12월 29일 날에 이와 같은 장군의 경고성 메시지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 거래소들과 파이코 팀이 제휴한반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 어, 현재는 지금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 기간이고, k 와 c 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생태계 구축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우리는 승인 및 관여를 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 자 두번째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파이는 우리의 실제 파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명기를 했습니다. 거래소 파이와 실제 파이간 작동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비트마트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더 상장을 시킨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간단하게 각 거래소별 그 거래가 어느 정도로 운집되고 있는지를 대충 보죠 여섯 개 거래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거래소가 이제 거래량이 높고 낮음과 가격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 어 배치가 된다라고 봅니다. 슈퍼 EX 거래소가 이렇게 가격도 높으면서 거래량이 높은 것으로 코인 마켓캡에는 나타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평점 자체가 2점대고 그렇게 어 신뢰성 있는 거래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XT.com이 가장 먼저 어그 거래를 이제 개시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글로벌 거래소와는 상당히 갭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죠. 어 XT.com 같은 경우는 어, 제일 먼저 개시를 했음에도 15,973원으로 현재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비 글로벌 거래소 같은 경우는 293,000원 정도 그리고 비트마트 거래소는 이제 296,000원 정도를 이렇게 어, 추격을 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가설이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볍게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가설 첫번째 자, 지금 아까 여섯 개 거래소 중에, 어, 좀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자, 이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중국의 대형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가설 을 한번, 어, 세워봤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자체 상장시킨 거래소의 각 CEO 주역들입니다. 자, 좌측부터 xt.com과, 어, 10월 3 0일날 추가 합류한 비트마트,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인데, 각각의 내역들을 보면 x t c o m 같은 경우는 웨버우라고 하시는 분이 공동 창립자로 계시고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두고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과 한국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2017년도에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나서 자체 거래소인 x t c o m 을 이제 설립을 한 거죠. 두번째 비트마트 거래소. 쉘던시아 라고 하시는 분이 거래소 창업자로 되어 있고요. 해시넷에 검색을 해보면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들이 설립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후비 글로벌 거래소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어, 최근에 뭐 저스틴 선이 후비의 고문 역할로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비 글로벌 거래소의 CEO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세개 거래소의 어, 공통적인, 공통점은 모두 다 중국계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파이네트워크의 대형 단체들이나 또는 어, 여러 개그 규모를 가진 이제 단체들이 합세를 해서 어,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파이네트워크의 거대한 규모와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보를 흘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 요청을 어, 했을 가능성도 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가설 을 한번 세워보기는 했습니다. 자 가설 두 번째. Not IOU, IOU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 지금 어, 코인 개코나 코인 마켓캡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프라이스라고 치면은 예전과 달리 가격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과 대비 현재는 가격적으로 현재 지금 추적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각각의 어, 코인개코랑 코인마켓캡에서 두 가지 경고 메시지를 각각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어, 코인개코는 파이네트워크는 현재 아직까지 메인넷이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정 거래소에 표시된 가격은 거래소 간에 양도할 수 없는 IOU에 대한 것입니다. 자 코인마켓캡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메인넷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특정 거래소에 표시된 가격들은 IOU의 가치를 반영하고 거래소 간에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 파이코어 팀과 거래소 간에 합의한 IOU 였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파이코어 팀과 이제 대표적으로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두 가지로 보죠 관점에서 보면 어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백서상이 업데이트 된 것을 보면 과거에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연말에 업데이트 된 버전을 보면 파이코인 코인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고요. 6 0 0에서 이제 800억 개 정도는 파이오니어들에게 배분이 되고 나머지 200억 개가 파이코 팀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흡에서 이런 정보를 듣고 파이코어 팀에 문의를 해서 당신들이 기속되어 있는 코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유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의뢰를 하고 여기에 OK를 해서 줬다고 라 하면 이것이 서로 합의가 된 것이니 IOU의 성격이 맞다고 라 봅니다. 이 IOU를 통해 가지고 정규 시장에 파이코인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되, 하기 전에 편입하기 전에 먼저 일부의 유통량 파이코어 팀에 분배되어 있는 이중에 일부 양을 적은 양을 먼저 사고 팔수 있게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가격적인 추이도를 한번 보면서 나중에 이것을 데이터로 삼기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정규 시장에 편입이 되면 그때 일대일로 매칭을 시켜줍시다 라고 쌍방간 이제 합의가 됐다면 이것은 i o 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파이코어팀은 지난 12월 29일에 날 공지한 바와 같이 전혀 상장과 관련된 여기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OU의 성격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라 하는 거죠. 가설 3 자, 그렇다고 했을 때 IOU도 아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코인이냐는 거죠. 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파이가 아니라 미래 파이입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나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인들은 나중에 파생 코인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가설도 세워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각각의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는 리스팅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 그 블랙, 어, 이제 그 레드박스로 되어 있는 비코노미 익스체인지랑 xt.com에 있는 거래소 가격 기준을 보시죠. 개당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나 만 오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이 호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9만 2,491원의 코인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코인이냐는 거죠. xt.com에서 산 코인을 나중에 호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어, 여기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포트 팀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어, 여기 파이 네트워크의 minepy.com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파이 백서를 이제 열거를 해놓긴 했지만 나중에 이 코인들은 어, 여기서 뭐 속칭 빌빌거리고 있는 이 코인들은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파생 코인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미리 거래가 개시가 되기 전에 해당 거래소들은 어, 거래에 있어서는 투자 손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유의하라 라고 하는 공지를 이미 각주에 달아 놨기 때문에 당신들이 코인을 어, 거래를 한 것이지 우리가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 식으로도 어, 이제 만사 오케이 가 되는 그냥 이런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x 티에서산 것이 후비에서 1대1의 가치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상장 폐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이 코인은 파이코어팀에서도 허가가 안됐다고 라 하면 나중에 이 코인은 파생코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전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자 다음 가설사 정규 가격에 대한 자 현재 지금 음 좌측은 파이 익스플로어 1월 1일자 기준 데이터 값이고 우측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의 1월 1일자 기준의 어 데이터 값입니다. 우선 우측의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보면 현재 24시간 볼륨은 현재 8 4,666개입니다. 그리고 거래 볼륨과 매도가 매수가 이루어지는 값을 보면 상당히 좀 적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가격이 229달러인 거죠. 자, 좌측에 보시는 거는 파익스플로어입니다. 오늘자 기준에서 보면 토탈 마이그레이션 된 마이닝 보상이 14억 7천만 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24시간 볼륨이 8만개와 14억 7천만개 자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k y c 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 앞서 그 파이코트에서 공지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진척률이 낮죠 어, 뭐, 9.5만 명 정도가 통과가 되고 있다라고 한것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기간이 비, 어 이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160만에서 200만 명 정도만 케와시가 통과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약 20분의 1순준 밖에는 되지 않은 마이그레이션 리워든 값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보다 많은 2023년에 이제 에는 파이코어 팀에서 니콜라스 박사가 케와시와 마이그레이션과 생태계 확장에 집중을 하겠다고 라 해서 2023년도쯤에 거의 다 모든 인원이 파이에 케와시에 그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자 적은 양으로 만약에 어, 전체 양 중에 막업된 양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된 마이닝 어, 이제 어, 보상이 약 100억 개 정도를 만약에 어,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기 값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수치가 만약에, 어, 이각 거래소로 만약에 입출금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가격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실제 파이도 아닌 이 파이 값이 사실은 조금 안도를 하기는 했어요. 뭐냐면, 이 실제 파이도 아닌 것이 자체 리스팅 시킨 이 값들이 만약에 1달러도 안 되는 값들이라면 상당한 실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루만에 100달러를 그냥 걷더니 넘어서면서 200달러를 돌파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형국이 사실은 좀 다행스럽게는 느껴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실제 파이는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추이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자료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나중에 케화시를 마이, 통과한 마이그레이션 등이 된 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것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그 가치가 훨씬 높아져야 나중에 우리가 어, 채굴한 기간 동안 이 채굴한 양에 대한 보상도 어,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의 실제 가치는 아니지만 훨씬 보다 멀리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구요 어 지난 12월 29일 파이 코어 팀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어, 파이 공식 채널을 통한 이제 정보만이 이제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에서 이제 어, 찌라시로 나오는 것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니 파이 공식 채널의 공지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직 파이 케와시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마이그레션도 이한 번도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는 유저이긴 한데 어찌됐건 2023년도에 케와시가 통과가 되고 마이그레션된 이 잔액이 내 지갑에서 볼수 있는 날을 또 기다리고 2023년은 파일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기다리신 어, 인내심을 가지고 채굴하신 분들이 많은 부와 혜택을 가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 간절히 바래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